HID 사용으로 출시된 올뉴 소렌토입니다. 세월이 어두워지며 노랗게 변하는 HID의 불편함 그리고 더뉴 소렌토 라이트 디자인으로 바꾸고자 순정 M이다.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A HLS 사양으로 현재 장착된 HID와 동일한 오토레벨링을 지원합니다. 차고 센서 값에 따라 라이트 조사각이 상하로 자동으로 움직여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이죠. 만약 좌우까지 조절되는 라이트를 희망할 경우 AF-LS 사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하 케이블 쇼워 접촉을 방지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와 기존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A 사이에서 l e d 로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가 맞지 않아 LED 사양에 맞게 변환해줘야 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며 납땜과 수축 튜브를 이용해 튼튼하게 결속하였으며 콜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마감해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날감하죠? <목소리> 좌측은 HID,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HID 벌브 교체와 같은 유지 보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밝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드램프 디자인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4등식에서 2등식 바이펑션으로 변경되며 방향 지시 등과 DRL이 2A 방식으로 바뀝니다. 신품 라이트 장착 후 커넥터를 연결해 줍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그리고 방향지시등과 미등, 데이라이트 모두 잘 작동하네요. 전조등 점등시 디밍도 잘 지원됩니다. 프론트 범퍼를 장착 후 공차상태에서 영점 설정을 진행합니다. 고정코드를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 라이트 보호필름을 벗긴 후 조사각 수치를 확인합니다. 심포민들에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많이 틀어져 있죠? 서스펜션 노화 정도나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 및 선행차량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 후 확인한 수치입니다. 라이트 꾸덕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존 누렇고 어두워진 HID와 비교해 훨씬 시원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련된 디자인도 매우 만족스럽고요 좌측은 HID,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